안녕하세요 도구워치입니다 오늘은 안그래도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신속하게 시계 한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의없게 보이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문득 제 시계들을 보고 있다가 발견한게 가볍고 빈티지한 브레이슬렛 시계가 없더라고요 시계를 또 구입하기 위한 뭐 자기만의 합리화죠 사실 갖고 싶은 시계는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된 사용감 있는 빈티지 에어킹인데 아직은 너무 비싸서 구매할 엄두는 안나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저렴한 빈티지 갬성의 브레이슬레 시계를 구매해서 의도적으로 스크래치와 사용감을 주는 겁니다 뭐 시계에 너무 빠져있다 보면 생기는 시계 덕후 말기 증상 같은데 어 제정신 아니죠 이 정도면 암튼 뭐 확실한 컨셉을 정하고 시계를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10만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고르자니 생각보다 그렇게 선택옵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나마 제가 구해온 모델은 짠 네, 카시오 MTD 120 모델입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은 8만원대인데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7만원대 구입이 가능해 보이네요 어,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제가 원하던 케이스 크기는 한 38mm 정도이고 아무리 커도 40mm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모델은 42.5mm로 커도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입한 이유는 이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 특유의 빈티지스러운 디자인 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를 꼽자면이 러그 윗면을 이렇게 유난히 거칠게 브러싱을 처리한 부분과 이 케이스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은 이 베젤 정도네요 어, 스펙은 딱히 설명드릴만한 부분이 없는데 어, 42.5mm 고정식 베젤 이 회색의 썬레이 다이얼 그리고 기본적인 3핸즈 구성의 데이데이트 창 아무 의미 없는 방수의 미네랄 글래스, 어, 이푸시 버튼이 있는 저가형 할로링크 브레실렛 정도네요. 어, 저렴한 부스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특유의 찰랑거림도 어, 저는 마음에 듭니다. 예. 원래 튜닝하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인에게 이 스틸 브러쉬를 빌려왔습니다. 짠! 어, 근데 이 브러쉬조차도 빈티지해서 좋네요. 어, 이건 뭐 제가 그냥 가져가 일단은 이 삼리크 붓을 중간이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용감과 스크래치 뭐 좋게 말해서 셀프 브러싱 처리 어 그냥 해보는 거죠 그리고 케이스 옆면도 좀 하고요 베젤도좀 하고 마치 예전에 군대에서 군번줄을 동전으로 계속 긁어서 광을 내던 생각이 어, 지금 왜 나는 걸까요? 어, 이거 긁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7만원대 치고는 빈티지한 감성이 살짝 있습니다 뭐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시계도 있다 뭐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케이스 크기가 좀 크니까 손목이 얇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긁고 있다가 문득 보니까 어,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할 일도 많은데 아 지금까지 도구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